방종찬님 조종기 전원 켜시고 암 디스 암이 암 쪽으로 가있어야 됩니다. 암 쪽으로 그리고 다른 스위치를 전부 다 위로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플라이트 모드는 0으로 놔두시고 자 기체에 배터리 연결하는데 배터리 선 이런거 여기 걸리적 거리지 않게 안으로 밀어넣고 배터리 연결합니다. 배터리 연결하실 때 기체가 이렇게 수평 상태로 있는 상태에서 배터리 연결하시고요. 배터리 연결하시고 나서 한 10초 정도 기체를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놔두셔야 됩니다. 기체를 움직이지 말라는 말은 이거를 들고 이렇게 옮긴다거나 기울인다거나 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10초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기체를 다시 수평 상태의 지면에 놓으시고 자, 초정기 왼쪽 스틱을 오른쪽으로 꾹 누르고 있으면 자, 이제 시동이 걸린 겁니다.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오른쪽 스틱을 위로 올리면 잘 돌아갑니다. 자 왼쪽 스틱을 뒤로 당기면 뒤로 앞으로 움면 앞으로 오른쪽 스틱을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자 다시 왼쪽 스틱을 왼쪽으로 하면 좌회전 오른쪽으로 하면 우회전. 이게 익숙해지도록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무조건 잘할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이렇게 기체를 공중에 띄워놓는 거로 호버링이라고 하는데 기체 뒷통수를 보고 내가 기체를 띄울, 수, 띄울 수가 있어야 됩니다. 기체 뒷통수를 보고 기체를 띄우는 걸후면호버링이라고 구면 하고 구면호버링을 완전하게 완히 이제 마스터를 해야 기체를 옆으로 돌려서 하는 측면호버링 아니면 기체를 전면으로 보고 하는 어, 정면호버링이 그렇게 할수 있는 겁니다. 기차가 끝나고 나면 기체를 적당히 착륙을 시키고 네, 이 상태에서 가만히 놔두셔도 되고 아니면 조종기 왼쪽 스틱을 왼쪽으로 끝까지 제껴놔도 마찬가지고 시동이 꺼집니다. 자, 시동이 꺼지고 나면 은 반드시 기체 쪽에 바테를 먼저 펼시고 네, 그리고 조종기처럼 끄시면 됩니다. 오케이.